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고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내발가 네, 한다 안녕 동티비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은 구독자이신 미소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매일 급발진 영상을 보시고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급발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잊을만하면한 번씩 TV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의 속도가 갑작스럽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패닉 또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고 핸들 잡은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게 되지. 물론 대처 방법의 훈련이 되고 숙지를 하고 있더라도 당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 미국의 허슈머 리포트에서도 발표한 내용들인데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아준다. 브레이크를 힘 있게 한 번에 밟지 못하고 연속해서 나눠서 밟게 되면 브레이크의 압력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브레이크를 한 번에 깊게 꾹 밟아주는 것이 좋은데 브레이크에 밟는 힘을 보조해주는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평소 50% 정도 들어가던 것이 급가속이나 시동이 꺼지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고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급정거할 때처럼 밟는 것보다 정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처럼 밟아주어야 하는 거지. 두 번째,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준다.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연결된 것을 떨어뜨려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자칫 당황해서 피의 위치로 변경할 경우 핸들이 잠겨서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세 번째, 주차 브레이크 사용하기 요즘 차들은 변속이 전자신호로 보내지기 때문에 중립으로 변속을 해도 계속 가속이 될 수가 있어서 주차 브레이크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레버식은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갑자기 작동을 시키면 차가 회전하거나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번에 나누어서 작동을 시키고 버튼식은 길게 당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고 네 번째,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경우엔 시동을 꺼야 하지만 키를 끝까지 돌려 시동을 끄게 되면 핸들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키를 빼지 않고 a c c 위치까지만 돌려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중요해 다섯 번째, 가속이 되기 전 장애물을 이용하기 극단적 방법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변의 자동차나 장애물을 피해 계속 주행이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에 충돌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 그 이유는 자동차의 트렁크와 엔진 룸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의 절반이 분산되고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또 벽이나 장애물에 빨리 부딪히는 것이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그래 어때 동티뷰 알아둘 내용이 조금 많지 시청자 구독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특히 내용 보내주신 미소님 잘 보셨나요? 급발진 사고 언제 나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엔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참고하시고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